쇼, 음 새끼로 채도즈 다이드와이스 웹팔 그림자 두번 죽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벚꽃 나무 밑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허. 개코입니다. 봐봐 유튜브 게이블 아직 세기 무지해서 소리 지르면 몰라. 오늘도 여러분들께 할게요. 보여드리도록 세키로. 일단은 중요한 장소 저거 봐고 어디였지? 성? 아시나성 성화 이쪽으로 먼저 좀 가볼게요 파밍을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먹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기 찌르기 공격 찌르기 공격은 등 뒤에서 놀려질 시남주로서 매우 취약해지기 때문에 가드가 불가능하다 수 기술이지? 찌르기 <웃음> 집을 하나씩 다 뒤져봐야겠어 여기였나? 기억이 안 나네 뭐.. 뭐한거야? <웃음> 나 잠깐만 키를 까먹었어 <웃음> 뭐하신거죠? 개꾼님 시프트가 스텝밟기랑 저.. 그.. 그.. 시기. 어, 그.. 그.. 식이.. 그.. 그 식이고 잠깐만요 어 이거 며칠 안 했을 뿐인데 뭐 2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어, 점프.. 더블 점프 가능하고 땅 인살! 공중 인살! 이게 무조건 봐야겠네 때리는 거를 딱 보고 딱 때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위 저는. 오, 하! 자. 자하고 전투법은 먼저 공격을 해. 막을 시 아. 오이 똥개야! 어디서 돈을, 아니 돈이 아니고 아이템을 안 먹었는데? 어디서 안 먹었을까? 아, 저좀 물어볼걸. 아! 오. 잘 가시오. 저 보이네 떨어지는 거. <웃음> 잘 가시오. 여기도 불상 있었네. 여기도 있었어. 휴식하면은 중간에 애들 다시 그 나오지 않나? 오, 바로 나오네? <웃음> 골쿤 아 여기 있구나 수리검도 수리검술에 기교사 도겐이 만든 기계장치 중 닌자도구 중 하나다 닌자 의수에 장치하면 의수 닌자도구가 된다 손바닥만한 크기지만 손바닥만한 크기? 손바닥만한 크기도 엄청 큰거 아니야? 수리검술의 안에는 놀라울 정도의 수리검이 들어있다 칼날을 겹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이런 기계장치 닌자도구를 만드는 기술 의사닌자 누구에서 또 살아있다. 이거 아이템 뭐뭐 뭐 있는지 어 스킬 메뉴에는 현재 습득한 스킬을 습 스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와 V로 각종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허 카타시로, 소지, 상한 카타시로가 뭐지? 기침소리 오니교부 닌자전서 그 중요 아이템.. 아 이거 수레밖에 없네 지금 강화 이건 강화장치인 것 같고 불 뿜어내는거는 어디서 얻는거지? 불 뿜어내는 것도 얻고 싶거든요? 아불 뿜어내는 거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적기... 잡을 때 쓰라고 그게 있는 건데 저는 그냥... 맞델로다가 잡아버렸으니까 이건 참 아, <웃음> 여운석이... 뭐야? 너 어디서 나타났어? 아, 어, 뭐야? 오늘 플레이는 좀 마음을 다잡아야겠어 아, 다잡아야겠어 어떻게 다잡느냐 전 닌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망을 간다 나는 무사가 아니야 <웃음> 난 닌자야 닌자이기 때문에 아주 얍삽하게 비겁하게 어? 카카시 녀석처럼 그 약한 녀석부터 조지고 아! 어이 자꾸 카운터라는거임자 <웃음> 아주 큰일이 났죠? 이러면은 도망가? 어 죽을 필요 없어 죽을 필요 없어 불쌍히 아까 그 앞에 있는데 뭐하러 어차피 죽을거면은 어차피 실수하다 죽을게 뻔하기 때문에 불상을 가는거야 그냥 난 닌자야? 극한의 그 컨셉중이돼야돼 이거는 애들이 다시 생기잖아요? 생기면 상관이 없어 왜? 오을얻을수 오늘, 오늘 있으니까 다시 뭐야 잡십 싶쇼 오. 이거 먼저 조지고. 조지고. 오, 올라가서 아이 올라가서 올라가서 <웃음> 아. 그 곳에 맞춰. 덮고 어! <웃음> 난 뭐라고? 난 닌자야 난 뭐라고? 난 닌자야 닌자라고 닌자입니다 닌자 예 개고생할 필요없어 난 닌자야 전 닌자입니다 닌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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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드려야 돼 자네도 아플까? 불쌍한 녀석 모르고 있단 말이야? 뭐 어, 여기까지 또 탔어? 아아아! 아아! 아! 너 뭐야! 너왜 이렇게 세? 어아아 어! 어 여기 대포 나오는구나 참 어, 미진 오오 <웃음> 어, 팀이고 뭐고 없어. 어, 이거 위험한데. 저 대포녀석, 대포녀석 무시하고. 저희 불쌍했다. <웃음> 저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 어? <웃음>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야한번 아, 눌렀는데 이게. 불쌍. 거기서 잡 필요가 없는 거야 <웃음> 닌자에게 자존심이란 건 없어 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오는 거야 어? 지 인사를 또할 필요가 없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땐자 봐봐 저저저저 저, 저, 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여기서 시작을 해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불쏘시개를 어디서 얻느냐 불쏘시개 어디서 얻는 걸까? 찾아보볼까? 어, 이기 한말리네 니가스나 니가스나 니가스나 난 가스나가 아니야 난세 기로다 세 기로 어, 돈도 못어야 되고 호이 <웃음> 들키나 이거 안 들키네. 이렇게 됐을 때 얘부터 죽여버리고 아 이거 인사를 해야 경험치가 많이 들어오는구나 몰랐네 쟤도 그냥 죽이자 수식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여기는 할매 밖에 없고, 아니, 아니, 여기 눈이 어. 이렇게... 어어... 꼬꼬... 꼬꼬... 꼬꼬! 어, 뭐야, 뭐야! 어! 어, 꼬꼬 왜 이렇게 쎄! 어, 뭐야, 이거! 안 돼! 안 돼! 아딱 <웃음> <웃음> 어. 어, 보고 놀려서 닭의 힘에. 닭의 힘에. 쫄아가지고. 연습좀 해야겠어 휴중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얘네 어차피 또 살아날거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그냥 휴식해서 또 잡는다 그러면 경험치도 되고 돈도 되고 극한의 효율 뭐하러 여기서 계속 그냥 쳐맞고 죽었을까 데비시오 뒤로 이렇게 빡 피해버리네 가 여기서 나왔으면은 불을 대체 어디서 얻는 걸까? 아, 어, 미친. 이 초무래기녀승이 불을 저 뒤쪽에서 얻을 수 있다는데 건 막 점프하지 마러 미쳤나봐 불 어디서 놓는 걸까 잘 모르겠으니까 돌아가자 어저 뭐지? 중요한 장소로 가서 수리 검이나 먼저 달고 진행을 해보도록겠습니다. 황폐한 절. 난가 적의 잡기 공격. 어? 응? 에마 어디 갔어, 에마? 뭐해 여기서? 뭐를 하고 있냐? 아, 아나타ですか. 異害の調べのため, 物資どのが吐いた血の塊をいただいていたのです. 血의 <웃음> 덩어리. <웃음> 是. <はい>. 石と共に出たものです. 血의 색이 んでいるような 하지만. これだけでは d 이 s 그거 봐서 a d a Sada, Sada, Sada, Sada, Sada, Sada, Sada, Sada, Sada, Sada, Sada, Sada, Sada, Sada, Sada, s Ning. Ning. Ning. Ning. Ning. Ning. Ning. Ning. Ning. Ning. Ning. 増 i n g Ning. Ning. Ning. Ning. Ning. n 나잘 아시는군 영감탱이 g Ning. Ning. Ning. Ning. Ning. n i 장착한거지? <웃음> 장비 열어서 세 <웃음> 개를 쓸수 있구나 이렇게 <웃음> 소비 카타시로 카타시로라는 거를 뭐라 해야돼? 어, 뭐야. 카타시로는 의수... 카타시로카타시로는 의수, 닌자, 도구 등의 발동에 필요하며 사용할 때마다 소비된다. 그럼 그렇지. 무한히 발사가 될 그런 게 아니겠지. <웃음> 쓰러진 적에게 획득하거나 주변을 떠다니는 것도 있어 가까이 다가가면 입사할수 있다. 기부에서 구입도 가능하대요. 그러면은 가자 가자 스킬 공천관과 히라타 영지 가자 3년 전 기억으로 여기서 끝냈었죠? 자 닌자 도구를 손에 얻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 어떻게 쓰는 거였지? V F Q 어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알버튼이었고 플러스 먹을 뭐거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떨어지면 데미지 입을 게 뻔하니까 이렇게 내려야겠죠? 어느 시? 어느 시? 로노 세가레카. 세가레카. 무슨 일이 있는 거요? 가 미코사마오. 소하장장님 지금 이 년도죠? 2 0도시도 2019년인가요? 무슨 소리教 알려 주세요. 용천 모배잖아 <웃음> 이상한 자 세로 죽고3년 무슨 일이 기억이 없는데 과거래. 이게 좀 이상한가봐 오 저기 모 잉어 봐 잉어인가? 아! <웃음> 오 죽였더니 소화가루 화상을 낫게 하는 가루야 얘도 뭐 상태 이상이 있나 봐요 돌네어새끼 뭐지? 이거 또 잡을 수 있는거야? 보물잉어의 비늘 반짝반짝 반짝 빛나는 보물잉어 보물잉어의 비늘 평범한 사랑이 보기에도 그저 아름다운 비늘 그러나 이를 탐내는 자도 있을 것이다 신령을 중지하는 자에게 비늘은 귀한 것이다 포상을 원한다면 모아보면 좋을 것이다 업계 포상입니다 맞 겠지？그래, 힘들 게 잡기 보다는 이거, 안 매달려 진다고 <웃음> 너무 하는거 아니야. 어. 아. 기름 항아리가 깨지면 주변에 튄다. 저게 몸에 끼얹으면 태우기 쉬워지고, 아니고, <웃음> 그, 불태우는 그, 닌자 도구가 있다는데, 그거, 갖고 왔으면은, 써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네, 지금. 저 도자기 파편은 어디다 써먹는 거요? 아니, 저쪽으로... 저쪽으로 좀 던져봐! 안 오잖아? <웃음> 너 잡고 저장해야지? 저장하고, 녹화 끊고, 뭐 가, 가져올까? 잠깐 여기서 끊을게요.